너는 이 상태에서 제자를 만약에 한다고 신 테스트를 하거나 신을 받으면 정말 아작이 나는 거야. 김씨 가정 김씨 명당을 둘러보니 본인의 사주 병기가 붙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야 어디 가면 신인가 아닌가 신의 벌전이다 뭐 조상의 벌전이다 신감물이다신감물좀 있어 없다고는 할수 없어 너한테는 동자 기가 와서 제주재간 주고 한 곳에 가면 못 있잖아 이거를 직성이라 그러거든 우리가 직성 이 직성에 들어오는 동자가 너한테 자꾸 어떤 느낌을 주냐면 도깨비도 있고 손오공도 있고 그러니까 너를 보면은 사람들이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때 네. 엉뚱한 얘기도 네가 가끔씩 해네맞습니다 근데 엉뚱할 때마다 아이디어가 생기고 엉뚱할 때마다 기발한 게 생긴단 말이야 네. 그게 너의 직성 직성은 뭐냐면 태어나서 네가 갖고 있는 성질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웃음> 아가 너한테 와 있는 동자 얘기가 너 살리자고 와 있어 네. 응. 첫 번째로는 제주 재간 주고 네. 어. 두 번째로는 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 성인 ADHD 네. 집중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상한 표정 짓고 이상한 말을 하고 제가 이걸 안 하려고 하는데 저도 계속 하게 된다그래야 돼. 된다. 응. 첫 번째로는 아가 너를 보면 우리가 통문귀문살이라고 벌써 통하여버렸다고 신도 통하여버렸고 귀문도 통하여버렸고 이 병기가 계속 붙는 거야 이 통문귀문살이 열렸다라는 거는 위에서부터 닦았던 줄도 있지만 본인한테 몸추동자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어릴 때부터 네가 틱이 있었다는 걸왜 모르노 틱은 있어 계속 뭐 치료도 하고 틱 ADHD 그래 이렇게. 틱이 뭐냐면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ADHD 하고 틱이 뭐냐면 아들아 일반적인 얘기는 네. 주의력 결핍 가만히 못 있고 충동적인 행동하고 충동적인 이상한 짓하고 이상한 표현하는 걸 보고 성인 ADHD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면 틱이라 한다 네. 그이 무속에서 봤을 때 뭘까 동자야 동자 제어가 안 돼. 네. 한 번씩 들어오면 제어가 안 돼. 그리고 틱 현상이 와. 알아달라고. 어, 느그 집은 신을 모시던 집안이고, 신을 위하던 집안이니까, 네. 신기는 들어왔는데, 이 신기보다는 이쪽 줄에서 벌전도 같이 들어오는 거라. 네. 근데 같이 들어오니까, 신기만 들어오면 명랑하고, 우리가 캐치가 빠르고, 초기 빠르고, 눈치 빠르고, 막 이렇게 상황 판단 빠른데, 애기들이 들어와서, 아빠 너 살려주자고 눈에 보이고 들리는 건 아니지만 꿈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네가 몸으로 느낌으로 한 번씩 받아. 그게 이제 우리가 말을 더듬거나 그다음에 아까 니처럼 틱이 있거나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귀문살 안에서 통문이 됐다라는 건데 이 문을 통과해서 귀문이 열려서 바람처럼 구름처럼 왔다 갔다 통과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람, 귀문 바람이 확 불면은 네가 동자가 제어하려고 탁 잡아. 탁 잡으면 네가 틱이 탁 오는 거야. 그래서 네가 안정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래서 너는 이 상태에서 제자를 만약에 한다고 신 테스트를 하거나 신을 받으면 정말 아작이 나는 거야. 얘는 그러자고 온게 아니거든. 아빠한테 첫 번째는 돈 벌어 주자고 왔고 직업의 동자고 그다음에 건강 동자. 그래서 제주 재간을 주자고 왔는데 네가 신을 받는다면 3년간은 해먹을 수 있어도 그 뒤로는 이 동작들이 다 떠버리기 때문에 해먹기가 상당히 힘들어. 근데 네가 동작이 있으니까 자꾸 궁금해. 그래 이걸 보고 신기라 하는데 이 신기를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안정권에 들고 안정권에 들어야 이틱이라는 걸안 한단 말이야. 네. 무슨 말인지 알고. 이 심리에서 오는 거야 거의 다. 제가 이제 가는 것만으로 이제 신병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음. 그리고 뭐 하얀색 신장땐가? 그것도 하 해서 그게 신이 맞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또 아니라고 하시고 이게 뭐지? 그걸 신이 맞으면 받을 거야? 이게 맞는지 아니지 그거를 지금 이게 진짜 아픈 게 이것 때문인 건지 음. 제가 옛날에 굿도 많이 했었어요. 굿도 어. 많이 하고 근데 그래도 다안 되거든요, 이게 다. 근데 하고.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굿을 했든, 신병 테스트를 했든 동자를 실어서 니가 다 맞췄든 그거는 거기까지. 그러나 이 벌전이나 살이나 고, 귀, 병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닦아졌다고. 이게 협기 쉽게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살 맞아. 살 내린 거야 쉽게 말하면. 살이 내려서 니가 지금 아픈 거라고 이걸 정확하게 신기해요라고 물어보면 나는 그렇다고 대답 안 해. 그리고 니가 좀더 정확하게 제가 그런 신장대를 잡고 그걸 맞췄는데요 그 모당이 숨겨놓은 걸 맞췄는데요 그게 글씨가 됐든 물건이 됐든 그걸 보고 너는 해먹어야 되는 신감이라고 말하지 않아 나는 이게 계속 그럼 더안 좋아지는 거 그렇지 앞으로도 네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잘못된 신념으로 다니다 보면 네 명운이 다할 수도 있다 이 말이다 잘라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급살 사고살 이런 걸 입을 수도 있다 이 말이다 최근에 사고도 되게 큰 사고가 한 번이 나었어요 오토바이를 타면서 그래 완전 즉살할 뻔했잖아 오토바이로 100km 정도 달리다가 정면으로 박았는데 갈비뼈 부러지고 갈비뼈 두개 부러지고 꼬리뼈 부러지고 머리 터지고 한달 넘게 병원에 있었거든요 었 선생님이 아까 금방 말했잖아 즉살 네. 즉살이 뭐고 사고나고 그자리 즉살하는 거야 근데 너는 동작이가 살렸다고 그러면 그게 도깨비 장난, 선호군 장난이라고 안 보나? 그만하라고, 동자 애기가. 아빠 그냥 자체만으로 알고 내가 꿈으로 주고 느낌으로 주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조언을 들어서 아, 이 애기가 있구나. 그래서 나 도와주려고 왔구나. 그래서 집중하고 알아가는 방법이 나을까? 아니면 신이라 해서 이 동자 애기는 다 물려내고 네가 지금 알아본 대로 서너 군데 다니면서 네가 했었던 거 그만하라고 사고사, 즉사를 주는 이 결, 그럼 그들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만큼 잘 본다면. 그래서 그거를 테스트를 한다, 알아본다가 아니라 네. 제대로 정통 방법으로 알아가고 네. 그 동작이가 와서 왜 나한테 알아달라 하는지, 내 명을 왜 지켜주는 건지 네. 우리 김씨 가정에는 언제부터 서 빌어서 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줄을 놓고 다리를 놓고 내려오는 건지 네. 할머니들이 무당을 했다고 해서 자손이 다 무당을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집저집 집 자꾸 파살을 맞게 무당집에 돌아다니면서 네. 이게 궁금하다 저게 궁금하다 하지 말고 진짜 너한테 와 있는 동자 얘기 네. 어, 좋은 선님들 만나서 잘 찾고 네. 벌전 있다면 잘 닦아내고 그렇게 하고 나면 네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다. 네. 이런 데안 시달리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이게 참 우리 심리적인 것하고 그 다음에 정신병하고 이 무속하고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근데 이번에 신청자는 자기가 신인가 아닌가 어디 가서 신장들을 들어보고 무당들이 숨겨놓은 말이나 글 같은 것도 맞추면서 자기가 신기가 있다고 신을 받으라고 권유하는 무당도 있고 또 내지는 다른 데 가니까 무당이 너는 신감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혼란이 많이 왔는 상태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신감은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온게동자이가 와서 업동자가 와서 직업으로 영업으로 열어주자고 왔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본줄 그다음에 엄마 집에 외가 이쪽에 할머니들이 다 무당들을 조금씩 해먹었던 그 줄이 있다 보니 그 얘기를 했더니 너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 의견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저기 몸주 직성에는 도깨비 동자하고 손오공 동자가 제일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공 동자가 보듯하듯이한 곳에 이렇게 차분히 이렇게 얌전히 못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인 의 ADHD처럼 주의력 결핍 어디 한 곳에 집중해서 못 있는 거 그런데다가 이 아이 같은 경우에 도깨비가 있기 때문에 틱도 이렇게 한 번씩 들어와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거는 심리에서 가장 많이 오는 건데, 이 심리에서 오는 것들이 이 영적인 것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 아이한테 알아달라고 업동자고 같이 와 있으니까 이 아이가 한 곳에 못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에서부터 몸이 조금 안 좋으니까 무으로 갔던 것 같아요. 가서, 뭐 테스트를 해 본다느니 뭐를 해 본다느니 하면서 통문기문살이 협기가 같이 문이 확 열려 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온 몸에 병기살이 붙어서 자기가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너는 제자도 아니다로 사람들이 밀고 나갔던 게 어느 부분은 동자고 어느 부분은 귀신이고 어떤 부분은 신감이고 어떤 부분은 네가 이런 ADHD 성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영적예찰을 해서 제가 좀 일러준 상태 그래서 좀 도움이 되게끔 일려준 상태로 오늘 예찰을 했습니다.